지금 가는 끌렁떠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아 와, 이런 곳에서도 사람들이 사는구나. 머리 무료로 잘라주는데도 그거 허락 받아야 돼? 아이게 사장님한테 허락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 어. 여기, 사우디 컵. 아, 어, 여기 계신 분이네. 이장님인 건가? 응. 와, 물색깔부도 뭐..뭐야? <웃음> 어여기래요 <한번> <웃음> 뭐가 괜찮아요? 아니그 머리 자 어, 머리 머리 잘 자르냐고요? <웃음> 아, 나쁘지 예. 나쁘지 않, 자르긴 하는데 <웃음> 어.. 괜찮. <웃음> <웃음> <웃음> 한테 음. 지금 혼자 한수있어 어, 얘가 이렇게 어.. 아, 방송해준다고? 아, 방송 해준다고? 너무 많으면 나 혼자서 다안 되잖아. 안 돼요. 어할수 있는 데까지? 네. 지금 총 100명 사는데, 지금 네. 500명 정도 있다. 네. 1 0 0명 먹을 거다. 네. 아니, 다무것게 그냥 계속 계속 올거 같다고? 그럼 방송으로 30명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나? 혼자라서 30명밖에 못한다고 어. <웃음> 생각보다 힘들다 <웃음> 근데 이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자르면 될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시간에 한명더 잘랐겠다 두 시간 한다고 하면은 딱 타임도 맞고 사람도 맞고 딱 그럴 거 같아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 열명1명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기 여기만.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옆에가 너무 없으시는데. 아. 1 5없 아. 아까. 아잡신데 혼자서 머리 하셨구나. โอเคครับผมมา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ขอบคุณมากครับวันแรกยันแรกวัแรกั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รกวัรกวั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กวั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นแรกวันแันแรกวรกกวัรกวัรกวักวันแรกวแรกแรกวันแันแรกวันแรันแรกวรันแรัน okay, <sheep sounds> 친구도 그냥 내가 알아서 아그아고고아고 응. 어. 응? 짧게? 여기 더 짧게? 음. 더 짧으면 스타일이 없을텐데 여 원래 이렇게, 음. 이렇게, 스타일? 이렇게 스타일이더 어. 짧게? 어. 지금 뭐? 어. 더 짧게? 더 짧게. 짧게, 음. 짧게, 음. 짧게 아. 에요 음. 오케이 에이, 더, 더 짧게. 짧게 맥러해 맥러해? <웃음> 맥이 짧게 나은 그 군대 군대? 아맥러이 군대 아이이이 <목소리> 얘네 이쁜거 그런거 상관없구나 응들다야돼요아 음, 아. 원래 그렇구나 아나하고이 <목소리> 친구들 그럼 여기 옆에 스크래치 같은건 내도 되나? 그냥 머리 스타일이 짧으니까 그런거라도 해야지 그럼 내가 신장박판수를해야지 <목소리> 방방 타이가 아니야. 탄 타이. 순서 없이 그 어른이 먼저구나. 딱 이분은 직업이 뭐예요? 아이 69. 보 음, 이 아저씨는 한국 알아요? 멋있다가 뭐예요? 태국어로 러러러 카쿤 카농카러러 카쿤 카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러 여기 이거 그럼 여기도 위에도 다다 잘라 여기 이거 다 이거 이거 어누 내가 그그랬 그랬나 봐 그랬나 봐요. 그랬이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랬나 요 그랬나 봐요. 그랬나 나요 그랬나 봐요. 나 10만원짜리 커트에요 진짜요? 응 10만원? 어, 3천 000. ,000 바트. 3천바트 익스펜시 어 익스펜시 잠깐만만 오오오 잠이첫 번째 저런 짧게 <웃음> 근데, 예. 근데 여기 애들이 다 잘생겼네 이거멋있이어요카 n n i ไปหมดแล้วทีนี้ห่อขาใจครับโอเคมั้ยหัวจริงๆมันไม่เบี้ยวกันบอกเบี้ยวถ้าโกนน่ะเบี้ยวอ๋อจะออกมีดจริงอืมอ๋อไอ้ตัวจีตัวจีจะออกเองตรงไหนอืมจะออกอย่าโผล่มั้ยล่ะยกทําไมล่ะนั่งไม่เผลอนั่งไม่เผลออ๋อโอเคอันนี้อันนั้นเดี๋ยวดิสค่ะ 예. 아니 이래. 네. 장르게고 아, 말이안 통해 도게 자세네 한 잘라주는 이죠 한국인이 한국인이 잘라주는 처음이죠. 이이아이이이타이이이음한 好他再见好 이게 제일 들 여기 애기들은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많다 이도 응? 이거어 스크래치 포인트 어차피 얘네들이 렇게 짧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한 다 군대 보내는 거 아니야? 응. 표정이 안 자르고 싶은 짜 자르는 거 같은 느낌이네? 애기들이 말잘 듣는다 머리 자르는 게 진짜 쉽네 공개를 해줘야겠다 어어 <웃음> <웃음> 오니까 날이 저물었네. <웃음> 여기? 에요 아, 여기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면 되니까. 아, 야, 여기서 자르신다고? 아, 에는 완전 지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실다 80세... 80세... 여기세8이이 80세... 80세... 80세... 80세... 80세... 80세... 80세... 8 0니 80세... 80세... 80세... 8 0다 80세... 80세... 아 아우, 괜찮아하 Let's go, dummy, humbugger. We took a take it any minute. I took a take it. I love it. I love it. หล่อใช่มัหล่อ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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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 두 명이랑 응. 사는구나. 아무것도 a y o k a 아 이렇게 하는 거 공사 o k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하는 거? 나도 이렇게 한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 어때요 느낌이? 그냥 그래. 이렇게 사람들 많이 하는 거는 한두 번만 해야지. 계속 하면은 내가 힘들어서 못해. 여기 와가지고 느낀 거는 진짜 애기들이 엄청 착해. 멋있었어? 멋있었어. 아 어쨌든 오늘. <웃음> <웃음> 카공카 그냥 카공카만할까 카쿤 카 구독이랑 좋아요는 태국 말로 뭐라 그래요? 케옹 카쿤 카쿤 같아어 카쿤 아 니야마. 니암 니암 니암 니암 카쿤 니암. 니암마 니암마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